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주인공은 바로 장산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다른 귀신들은 우리나라의 고문원에서 그 이름과 유래를 찾아볼 수 있지만 장산범은 옛날 문원에서는 절대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면 장산범은 2000년대에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장산범은 다른 귀신들에 비해 인터넷으로 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몰랐었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 내에서 나온 장산범에 대한 정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괴물 장산범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산범은 장산과 범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장산은 우리나라의 산인 장산을 의미하고 범은 호랑이 혹은 다른 고양이과 맹수들을 총칭하는 수늘이 말이죠. 장산은 유독 부산의 산인 장산에서 이 괴물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은 목격자들이 이 괴물을 범으로 착각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붙여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장산이 장산범을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가장 많은 곳이긴 하지만 장산범은 장산 이외의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모두 산이거나 산자락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이죠. 산 근처 지역에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장산범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스터리한 괴물답게 햇빛이 밝게 비치는 대낮에는 나오지 않고 달빛이 약하고 흐린 날 밤. 새소리나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한 때 혹은 물기어린 바람이 부는 서늘한 밤에만 나온다고 하죠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장산범 목격담을 취합해 장산범의 외형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장산범은 흰털로 뒤덮인 괴물로 작게는 성인 여성 정도 크게는 3 m 정도의 꽤나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산범의 얼굴은 원숭이 내지는 개미알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얼굴이 약간은 뭉그러져 있고 붉은 빛을 띠고 있다고도 합니다. 장산범을 묘사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증언하는 또 다른 외형적 특징은 두 눈에서 나오는 안광입니다. 게다가 그 안광은 꽤나 밝게 빛나서 마치 두 개의 도깨비불 같았다고도 하죠. 한편 큰 몸집에 비해 발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고 앞발이 뒷발보다는 약간 더 길다고 하네요. 장산범은 두 발로도 다닐 수 있고 네 발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발로 다닐 때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형체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사실 장산범은 특이한 외형이나 눈에서 나오는 불 때문에 무서운 괴물은 아니죠. 장산범이 무서운 이유는 장산범이 사람을 홀려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이 사람을 홀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희고 고운 털과 안광을 이용해 사람들을 홀리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산범은 희고 윤기가 나는 긴 털을 가지고 있죠. 그 털이 어슴푸레한 달빛 때문에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은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워 보는 사람을 쉽게 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장산범이 사람을 홀리는 두 번째 방법은 무언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풀리려는 대상이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고 그가 필요로 하는 물체의 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그 사람과 헤어진 채로 길을 잃은 상황에 처했다면 장산범은 저와 함께 산에 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목소리가 난 곳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제 발로 장산범에게 다가가겠죠. 그리고 만약 제가 목이 마른 상황이라면 장산범은 근처에서 시냇물 소리를 내며 마치 근처에 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을 축이기 위해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간다면 장산범은 그때를 노려 잡아먹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귀신들은 많아도 물소리 같은 자연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귀신들은 드문 편인데 그런 면에서는 장산범이 다른 귀신들과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귀신 이야기를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장산범은 지금까지 다뤘던 우리나라의 옛 귀신들과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장산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소리를 따라하는 능력은 창귀 중 유콘이 가진 능력과 비슷하죠. 육혼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사람들을 홀린다면 장산범은 홀리려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혹은 홀리려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의 소리를 따라함으로써 사람들을 홀리니까요. 여기서 목표 대상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라는 특징은 전래동화 햇님달님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장산범은 호랑이와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장산범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 사이에는 공통점이 꽤 많거든요. 호랑이를 만났던 사람들은 호랑이의 안광이 매우 밝아서 그 안광으로 자신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호랑이를 본 사람들은 호랑이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서 사람들이 호랑이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죠. 물론 장산범의 범은 고양이과 맹수를 총칭하는 단어인 만큼 장산범이 호랑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매우 비슷하죠. 한편 장산범이 등장하는 배경은 어둑신이가 등장하는 배경과 유사합니다. 어둑신이가 어두워서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등장해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하듯이 장산범은 흐리고 어두운 밤이나 안개가 끼었을 때 등장해 정확한 형태를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려움을 유발하죠. 게다가 어둑신이도 빛이나 불이 있으면 나오지 않는데 장산범도 불빛을 두려워해 불이 있는 곳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장산범이 우리나라의 임의 망량 중에서 만들어진 시기가 가장 최근인 만큼 다른 선배 귀신들의 모습을 많이 닮게 된것 같습니다. 장산범은 탄생한 지 얼마 안된 괴물인 만큼 당연하게도 고려나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장산범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장산범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조가 통치하던 시대에 등장했던 괴물인데요. 이 시대에는 범을 잡으면 그 가죽은 관아에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표범 가죽은 임금에게 진상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영조에게 호랑이나 표범 가죽과는 많이 다른 조금은 이상한 가죽이 진상되었습니다. 그 가죽은 평안도에서 한 병사가 총을 쏴서 포획한 괴물의 것이었죠. 가죽을 보니 사냥 같은 흰 털을 가진 그 괴물은 호랑이의 발 같은 앞발과 곰발 같은 뒷발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닮은 머리에는 산돼지의 코가 붙어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생명체의 가죽이 신기했는지 영조는 신하들에게 이 가죽이 어떤 동물의 가죽일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신하들은 이 동물이 얼룩말이나 맥일 것이라는 추측을 했죠. 여기서 맥은 코끼리의 코와 곰의 몸통, 호랑이의 발톱과 코뿔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흰털, 앞발과 뒷발이 서로 다른 모습, 산돼지나 코끼리처럼 혹은 개미알기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코. 조선왕조실록 속의 그 괴물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했던 장산범의 모습과 꽤 유사하죠. 물론 실록 속의 그 괴물이 장산범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만약 조선을 배경으로 한 장산범 이야기를 하려면 영조실록에 실린 이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허구의 이야기보다는 사실과 허구가 섞인 이야기가 더큰 몰입감을 주기 마련이니까요. 장산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물론 장산범은 인터넷 괴담의 하나인 만큼 민속학적 가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국산 괴물들이 더 많이 탄생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창작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장산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디언이었습니다